이런 데 오면 꼭 사야 된다는 생각하면 안 되고, 구경하는 것도 눈에 담아가는 거니까 좋은 거지. 음, <웃음> 잘 있어? <웃음> 아니, 아니, 나, 나, 나, 거 아니야. 그거 살 거야? 뭐냐면. <웃음> 응. 어 나의 기분이 말할 때쓸게아 한번 보자. 왜 발이 안 떨어지죠? 뭐야 어디 가고 있어? 앞으로 가고 있는데? 어디 떨어져? 잠깐 봐봐봐봐 얼마지만 보고 너무 비싸면 납수야. 얼마나 써 있어? 음. 어려워서 써 <웃음> 있어. 이건 그래도 2,000원 더 싸네. 이거 한번 사봐, 그럼. 응, 정말. <웃음> 누워서 가니까 <웃음> 너가 어, 못 보던 <웃음> 세상이 <웃음> 보이지. 못든던 세상이 보여. 왜 그런 거야? 너가 <보러> 바라보던 시선이 아니잖아. <웃음> <많이 작았어. 웃음> 앞이었던데, 이제 위를 바라보면서. 거 가니까 시선이 달라지죠어 음. 피아노 소리 들린다 어 연주도 할수 있대 얘기. 아, 진짜 엄마 너무 감동인데. 앉으세요, 아가씨. 오늘 예쁜 배찾았 응. 신기해 어, 너무 신기해. <웃음> 금방 가야 되잖아. 다음에 가자. 다음에 진짜 꼭 갈게. 알았지? 떨어진다. <웃음> 옆에 지나가신 분도 너솔때 깜짝 놀란 거 알지? 어, 심장, 어? 심장 떨어질 뻔했어 심장이 떨어질 뻔했어? <웃음> <웃음> 직접 타면 어떨 것 같아? 다 떨어져 다 떨어져? <웃음> 심장 콩팥 이런 거 떨어져? <웃음> 콩